그 다음 질문은 큐브의 이성진 선수에 대한 질문이고 게임 동안 조영중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스프링 때 독특한 피과로 재미도 주었지만 그만큼 성적이 뒷받침해주지 않아 비난도 뒤따랐다. 이번 시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의주셨네요. 어, 뭐 저보다는 감독 코치님의 재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감독 코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범현 선수의 질문이고요. 음, 음, 음. 야마토케논 감독이함대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랑 숙소생활 같이 못하고 계셔서 뭐 피부로 막 느끼기보다는 그냥 화상으로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그래도 평가가 좋은 LEC에서 나오신 감독님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창의적인 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저희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내호 감독님께 질문이고요. 플레이오프 패배 후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어떤 식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고 피드백을 진행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사실 그렇게 뭐 별다를 건 없고요. 공기부여를 제가 굳이 막 끌어올리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스스로 그 되게 게임의 중요성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높은 편이라 저는 그냥 인게임적으로만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이제 제가 어떻게 뱀픽을 좀 못했고 그런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좀 그런 데 형식적인 거 제가 할수 있는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나 그런 건 선수들이 좀 자체적으로 다좀 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크게 잡아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니는 네. 지난 미드 시즌 컵에서의 경험이 서머 스플릿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최우원 감독이 팀을 나선 이후 플레이 방향에서 변화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일단 미드 시즌 컵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팀 솔직히 이번에 최고봉원님이 나가고 나서 분위기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미드시즌컵에서 나름 이제 저희는 경기력에는 만족했었고요 뭐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썸머시즌 때는 잘할 수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좀 방향성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방향에서는 딱히 변화된 점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부터 이미 최고봉원님이 이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정했던 게 있어가지고 딱히 뭐 나와서 뭐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설명할 게 없네요.